오래전 내가 단칸셋 방에서 아내와 딸아이와 함께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단칸방에서 겨우 벗어나서 방두 개짜리 월세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난 후에 나는 몇년 동안 생활비를 쓰고 나서도 천만원 정도를 적금으로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적금을 받고 난후 아내는 난생 처음 만져보는 거금이라면서 찾아온 수표에 입을 맞추기까지 하면서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 돈을 아내는 나의 앨범에 잘 감추어 두었는데 며칠 후 아내가 친정집에 가게 될 일이 생겨가버린 후에 나는 불현듯 왜 돈을 그냥 집안에다가 처박아 놓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난생 처음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는 동안 잠시동안만 하면 크게 손실볼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기도 하였다는 것이 어쩌면 나를 주식시장으로 끌고 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궁금한 것은 해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나의 태성적 성격이 문제라면 문제이지요. 언론에서 대충 유망한 주식이라고 선정된 주식을 골라서 무조건 천만원을 모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그 주식은 급등을 하였고 나는 그 주식을 바로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식을 모두 몰빵으로 매수하였는데 그 주식마저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오기 전까지 투자를 하고 돈을 출금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나는 아내가 돌아온 후에도 아내 몰래 주식으로 돈을 더 벌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내가 안다고 해도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면 아내도 분명 좋아라 할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인생은 새옹지마가 아니던가요 내가 매수한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익 이어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고 머지않아 다시 오를 거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앨범을 열어보고 수표가 없어진 것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식투자로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자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더군요 그러면서도 하루빨리 찾아오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주식투자한 돈을 찾아오려고 했는데 매수한 주식은 폭락하여 다시 원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찾아서 아내에게 주려고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찾으려고 보니 주식을 매도한 돈은 당장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정도 지나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찾기를 기다리다가 또다시 주식 종목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꼭 급등할 만한 종목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요? 그 종목이 보이는 순간 나는 원금만 가져다 주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스러웠습니다. 약간이라도 수익을 올려서 가져다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내가 주식을 매수하자 오르지를 않고 내려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를 때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터진 악재의 주식은 날마다 하락을 하였고 주식은 이제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나는 주식은 손실을 볼줄 알아야 성공한다라는 명언을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매도가에서 손절매를 하지 않으면 거지가 되어 깡통을 차게 된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고, 그렇게 손실을 보고 손절매를 해야만이 나중을 기약하거나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손해를 볼줄 아는 것이 중요한 인생 철학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다음날부터 내가 매도한 주식은 날개를 달았다는 듯이 연신 상승을 하였습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원금은 물론 몇 배나 더 수익을 볼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토록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마음까지 다 상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요. 주식은 사기 도박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수익을 많이 내려는 속성이 있고 그 때문에 주식의 가치나 회사의 건전성을 살펴보기보다는 순식간에 수익을 내줄수 있는 주식에 눈길과 손길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 주식들은 주식 투자 전문가 집단의 주요 먹이감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들이는 외국인이나 주식 투자 전문가들은 내부 소식통으로 회사의 사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헌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지요. 자신들 마음대로 몽락하고 주식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과 일반인이 승부하는 것은 마치 사기 도박에서 사기꾼들이 상대의 패를 모두 알고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님이 눈뜬 사람과 싸워서 이길 공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회사는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나마 안정성 있게 투자를 하려면 재무건정성이나 수익이 확실하게 나면서 해마다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하는 것이 조금은 안전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가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쉽게 번 돈은 쉽게 날아가는 법입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주식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손실을 보거나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발길을 돌릴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냉정하고 사리분별력이 뛰어나고 참을성이 강하면서 손실을 볼줄 아는 아주 현명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습니다. 혹은 주식 시장이 침체기일 때내 마음에 꼭 드는 종목을 골라서 몇 년이고 가지고 있다가 주식 시장의 열기가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식 투자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 주식은 도박이나 마약과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손해를 볼때 내가 이득을 볼수 있다는 면에서 한번 빠져들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점에서 도박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예 주식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순간 누군가는 가슴을 아파할 것이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내 마음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주식투자는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될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나고 보면 인생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잘못을 반복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나를 아는 분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조차 너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자신은 실컷 경험해보고 남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으니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면 아주 적은 소액 10만원 정도 한번 해보면 그러나 수익을 내는 순간 막대한 돈을 투자해도 나 자신만큼은 몇 대의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란 자만심이 발동하게 되고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면 결국 폐가망신의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도박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내 자신과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전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입고수는 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몇년 동안 전업으로만 큰 문제없이 생활해 오신 분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론만 해박한 분들보다 말이죠. 물론 이보다도 고수급은 당연히 존재하지요. 제가 알고 있는 실제로 뛰어난 고수분들의 공통점은 대개 오랜 기간 실패의 역경을 딛고 나름의 특기와 기계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암튼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분들은 뭐 그냥 전업으로만 생활하시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전업에 대한 부푼 꿈을 갖고 서울로 올라와서 제가 아는 고수분들은 거의가 수도권 내에 계십니다. 그분들과 종종 교류하고 배우며 전업으로 성공해보고자 했었습니다 결과는 6개월도 못되어 깡통입니다 제 실패요인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절대 손해보실 일 없으실 겁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매에서 심리가 좌우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 잘하실 겁니다 일례로 신경쓰일 만한 개인적 사정들이 생겨서 감정이 혼란스러우면 스스로 꽤나 자신있어 하던 매매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정없이 매매가 꼬이는 일이 비일비재 입니다 그래서 전업을 하시려면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드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사정을 극한으로 몰아 넣어 배수진을 치고 필사의 각오로 하는게 낫지 않느냐고 하실지 모릅니다 네그런 각오 좋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면 정말 실력이 대단해 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배수진은 말 그대로 악에 받쳐주고자 하는 각오 속에서 생을 찾는 극단의 전법입니다 대수진 썼다가 패배하면 패잔병도 남지 않는 말 그대로 전멸입니다 스스로의 한계가 어딘가를 시험해 가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여유와 안정을 줄수 있는 상황인가 구체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스스로의 실력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익숙한 매매법과 자신만의 감,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 달에 최소 몇 퍼센트 수익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는가 따져보고 꾸준히 수익 내기에 나름 충분한 실력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매매가 안될때 더더욱 요행수에 기대게 되며 미련과 욕심 다스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 충분한 자금입니다. 보통 실력이 어느 정도 제대로 갖추어진 분들이라면 500만 원 안팎의 자금으로도 한달 생활비를 벌수 있습니다. 500만 원은 제가 주변에 전업하시는 분들을 살펴보고 정한 금액이니 너무 유념하시지 말고요. 암튼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한달 운용 자금을 설정하셨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여유 자금이 여벌의 총알로 더 준비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없으면. 오로지 현 투자금만으로 생활비를 만들어야 하며 그 압박은 조금이라도 이으면 절대 안 된다는 심리를 강해지게 해서 손절이 어려워 집니다 같은 방법도 매매가 잘될 때가 있고 손절로 끊고 나와야 할 때가 있으며 종목이 많이 나오는 때가 있고 적은 때가 있습니다 매매 사이클이란 말도 있듯이 본인의 리듬과 컨디션 문제도 있죠 당장 생활비에 연연하다 보면 희한하게 모에 쓰인 것처럼 무리한 베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지는 때론 손실이 나도 당장은 급해지지 않는 상황이라야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절대 빌린 돈으로는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당장 생활비 못지않게 압박이 심합니다. 돈을 벌어도 갚을 생각하게 되면 번것 같지 않아서 또 무리수 돕니다. 손실 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조급해집니다. 그 뒤는 말안 해도 아시죠? 그리고 원칙을 세웠는데 지킬 수 없는 분은 아예 시작하실 생각을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간략하게 시험해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수와 신용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한두 달 뒤에도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매하고 계시면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수와 신용은 웬만큼 실력에 자신이 있지 않는 한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 골로 가는 수가 있고 어쩌면 내일까지 버텨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늘 무조건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저처럼 주식을 쉽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절대로 전업을 현재 겪고 있는 생활고를 타파할 탈출구처럼 생각하고 무리하게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수진을 쳐서 이기면 압도적인 전력차를 극복한 대승으로 기록될 수 있겠지만 지면 전멸입니다. 다들 계속 노력해서 끝까지 살아남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